오늘은 맥코머스 트랙으로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거예요 준비물은 빨간색 박스에서 네모를 많이 꺼내주세요 파란색 플레이트를 꺼내주세요 분홍색 박스에서 슈퍼 직사각형, 슈퍼 섹터, 파워낚치 초록이에서 새싹하나, 공중에서 보트가 갈수 있는 트랙이에요 공중 트랙, 보트! 돌아가는 트랙입니다 미니타워 6개를 준비해주세요 노란색 박스에는 천천히 놔 노란색 박스를 통째로 들고 와볼게요 짜잔, 짜잔 두개를 꺼내주시고요 주황색 트랙도 두개를 꺼내주세요 초록이 트랙도 네개를 꺼내주세요 파랑이 두개초록색두개 노란색 1개짜리 트랙 두개 보라색 1개짜리 트랙 두개 파란색 1개짜리 트랙 한개 이렇게 준비물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 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이거를 합체를 해주세요 공중 트랙을 여기 넣을 건데 이거는 자석과 이렇게 합체를 해서 공중 트랙 이렇게 완성이 됐고 초록이를 합체 해서 초록색이랑 또합체 해서 이것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을 이용해서 한번더턴 해주고 올라갈 때는 3단을 이용해 볼 거고요 이때는 슈퍼 직사각형과 합쳐줍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슈퍼 직사각형을 먼저 올리고 이제 두 단을 올려야지 높게 높게 올라가지겠죠? 그래서 이두 단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줍니다. 사랑이도 이 슈퍼 직사각형과 합체를한 다음에 기둥이 필요하겠죠? 내려올 때좀더 예쁘게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플레이트 땅을 만들고 여기다가 짜잔 이렇게 이제. 트랙을 완성해보았어요 이제 보트를 타고 한번 출발해볼까요? 빨강이 친구와 파랑이 친구가 함께 갈 거예요 빨강이와 파랑이의 보트여행이 완성이 되었어요 친구들도 썰리니처럼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해서 함께 만들어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